끝난 끝짜 이게 보르시? 어. 소시장 <목소리> <목소리> 이 어떻게 먹는 거냐면은 이거를 여기 위에 올려두고 이쑤시로 이렇게 한번 퍼달라요 그다음에 이거 샐러드랑 차돌이게 먹어서. 사람들이 비빔밥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 난감함에 이런느낌이들어아요 아, 아니, 그거 스프 는다요로 <놀람> 사슬링 너무 아쉬운데? 게는 멋있어. 멋있어. <웃음> 드러비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. 와,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에메랄드빛이잖아.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싶다. 와, 횡단보도 처음 봤어. 횡단보도 <웃음> <행동> 신호등. 바람불이 <웃음> 되어바람불아바람안바람불 와 물이 여기까지 튀기네 거기에 믿어라? 아니 내가 자를게 알아서 한 요정도 그래 많이 많이 많이 찍어라 와 저거 봐와 엄마 엄마 뛰해야되겠다되겠다 비옥 뛰옥는 비옥으로 간다 간다 간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히 아, 두, 세, 아, 두, 세, 아, 세, 하나, 아, 셋하 세, 아, 셋 아, 나 세, 하나, 아, 셋 세, 아, 아, 세, 세, 아, 아, 세, 세, 아, 세, 아, 아, 난 풍경을 원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